에리? 저수지의 가족이라고? 그럼, 같은 편이에요? 저기 아니라? 하지만, 아까는, 우릴 공격했는데, 차원정들도 도와주는 것 같았고. 그래, 다들 방심하지 마. 포위하고, 전투 준비해. 야, 야 기다려! 아, 기다려봐! 오해야. 오해니까 일단 내말좀 들어. 너희들이랑 싸우는 에리가 아니야. 좀 닮기는 했지만, 내 친구가 아니라고! <웃음> 가족인 절오모해 주는 건가요? 기쁘네요 가족이 아니라 친구랬지 복잡해지니까 넌 빠져있어 어쨌든 얘는 너희들을 도왔어 마지막에 화를 쏴서 가짜를 쫓아내줬잖아 그 초장거리 저격 네 솜씨였군 확실히 대단한 실력이었어 부끄럽네요 정작 마치고 싶은 사랑의 화살은 마치지 못하고 있는걸요? 그런 소리 하면서 날 보지 마넌 빠져 있으라고 어쨌든 이제 됐지? 오해인 거 알았지? 아니, 가장 중요한 게 남아있어. 그 가짜, 어째서 에리의 모습을 한 거야? 그리고 왜 클로저들의 꿈에 나온 거지? 어, 그건 그러니까... 그건 제가 꿈에서 나오는 악마들의 일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 악마들을 대표하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말하면... 다들 오해할 것 같은데... 악마... 음, 꿈에서 나오는 녀석들이 일부라니... 아니야! 아니라니까! 왜 자꾸 오해할 소리만 하는데! 꿈에 나온 가짜면 몰라도 에리는 아니야! 오히려 그 악마란 걸 거부하고 이겨냈다고! 그것 때문에 남극에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여기 돌아오고 나서도 계속 쓰러져 지냈고... 네, 저 수지 씨의 말씀대로예요. 에리 씨가 회복한 건 최근이에요. 그때까지는 병실에서 내내 검사만 받으셨죠. 그러다 조금 전 여러분을 지원하러 가신 게첫 외출이었고요. 그동안 저수지 씨도 같이 병실을 지키셨으니 에리 씨가 그 궁수와 무관하다는 건 입증할 수 있어요. 그, 그랬군요. 저수지, 에리 씨와 같이 있었구나. <웃음> 부러우신가요? 저희가 좀 특별한 사이예요. 아니거든? 혼자 두기 모여서 뭐 같이 있어준 거거든? 어쨌든 에리의 신원은 내가 보장할게. 성격이 특이하긴 해도, 나쁜 애는 아니야. 기쁘네요. 이렇게 절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하지만, 당장은 무리겠죠 다른 분들의 의심까지 거두는 건요. 그러니, 이렇게 하는 건 어때요? 저랑 같이 꿈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힘을 합쳐 악마들을 쓰러뜨리는 거죠. 그러면, 제가 적이 아닌 걸 믿을 수 있지 않겠어요? 기왕 그렇게 적도 쓰러뜨리면 더 좋고요 그야 그렇긴 한데요 꿈속은 어떻게 같이 들어가려고 그건 여기 있는 캐롤 리엘씨가 도와주기로 했어요 캐롤? 너 에리씨의 상태를 보러 간다더니 어우 미안해 언니 먼저 허락을 구했어야 하는데 에리씨가 출동하기 전에 그러더라고요 신사울에 나타난 괴물들에 대해 알것같다고요 그러고는 클로저 전원의 유도 수면을 부탁하셨어요 비안하면 바로 쓸수 있도록 해달라면서요. 유도수면? 설마 그 방법으로 꿈속에... 네, 이미 당신들의 의식은 지난밤 꿈들로 서로 연결된 상태일 거예요. 꿈은 무의식의 세계. 그 안에서는 자각만 하면 원하는 장소, 원하는 사람을 찾아갈 수 있죠. 그러니 동시에 수면을 취하면 어렵지 않게 서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그 전에 다들 동의해줘야 할수 있겠지만요. 임시지 부장님은 어떠세요? 제 방법에 동의하시나요? 저는... 네, 동의하겠어요. 에리씨와 저수지씨를 믿기도 하지만 그걸 떠나서 지금 이대로는 현상 유지조차 힘들어요. 아까는 늑대계 팀이 현장에 있어서 괜찮았지만 다음에도 제때 출동할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죠. 차원종들의 출연 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이상 최악의 사태와 직면하게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렇다면 근본 원인을 해결한 게 최선이죠. 여기는 저희에게 맡기고 여러분은 수면을 취해주세요. 하지만 잤다가 못 뛰어난다면... No problem.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여차할 경우엔 제가 강제 기상제를 투여할 테니까요. 응. 음. 나랑 진아도 지켜보고 있을게. <웃음> 든든하네요. 가족 같아서 보기 좋아요. 자, 그래서 당신들은요? 저와 같이 꿈나라로 가겠어요. 아니면 현실에 남겠어요? 결정하세요. 어느 쪽이든 존중해드릴게요. 너인내 자랑이야. 주사를 맞자마자 잠이 엄청 강한 수면제였나 봐. 몸에 완전 나쁠 것 같은데. 그래도 제대로 들어왔잖아. 다들 모여있기도 하고 꿈은 무의식의 세계 자각만 하면 원하는 장소도 사람도 찾아갈 수 있댔지 원하는 사람이야 우리라 쳐도 이유언제는 뭐지? 누가 이런 장소를 원한거야? 저... 저인 것 같아요 아, 누나들이랑 간 신서울랜드 재밌었거든요 그랬군 재밌으면 된거지 다음엔 우리끼리도 놀러오자고 네. 꼭 와요. 진짜 신나게 놀 거예요. 그나저나 에리 씨는 안 보이네. 나타날 기미도 없고. 미, 믿어도 괜찮은 거겠지? 나쁜 사람 같진 않았는데. 너무 낙관하는 것도 좋지 않겠어. 일단 방심하지 말고 주위를 둘러보자. 하! 병원의 정점에서 돌부짖는다. 나는 짓지 않아. <웃음> 이건 못 피할 걸. 이꽝 물어 공간까지 어쩐지 몰라. 자 발칸 발칸 발칸 바다. 유리 스페셜 바다. 성광처럼 빠다 빠르게 공간까지 어? 빠르게. 이꽉 물어! 이건 못뭐 피할걸? 싹 <웃음> 발칸 발칸 발 격렬이 른다 따라와 보라고! 놓치지 않겠어! 핫? 에잇! 발칸 발칸 발칸! 공간까지! 된다! 부진장 아플거야 일어나! 밝! 판다 볼까? 행복해 보여. 나만 빼고 전부. 해. 이 어린 것들이 뭘 잘못했다고? 차라리 처음부터 아무것도 몰랐다면. 저기 있잖아, 얘들아. 혹시. 저 차원종들이 하는 말 어,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던 말이었어 그러고 보니 녀석들은 이곳에서 사람들을 삼켰지 그 다음에야 저런 식으로 떠들 어쩌면 저 차원종들 사람을 먹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먹는 게 아닐까요? 불안이나 슬픔, 좌절 같은 감정 말이에요 그런 걸 먹어서 어쩌려는 걸까요? 어디론가 가져가는 것 같기도 한데 맞아요 채집하거나 수확하는 거예요 인간의 공포를 먹고 커질 위대한 의지에저기를 위해서요 이 목소린... 에린 누나? 통신은 아니군 꿈에선 이런 것도 가능한가? 네 익숙해지면 이렇게 의식도 전달할 수 있어요 한 18년 정도 꿈속에서 살다 보면 묘, 묘하게 구체적인 숫자네요 언니 지금 어디세요? 저희가 바로 갈게요 좋아요 제 목소리를 따라오세요 예쁜 궁전이 있는 곳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 대왕 물어 정점에서 지 않는다. 진짜, 진짜 정신없을걸? 공간까지 유리 스펜더! 나가신다 컷! 헷! 발따와 보라고. 유리 스패셔. 미쳤 놓치지 않겠어! 헛! 공간까지! 밴더 일어나! 에잇! 빠르게! 이일격으로 무려가 되지 않아! <웃음> 승자 서유리! 어! 저기다! 에리 누나! 저희 왔어요! 많이 기다리셨죠? 길이 익숙지 않아서 오래... 테이 위험해! 미스트리게 화살을 쐈어 큰일 날뻔했어 아저씨가 막아줬기에 망적 망조... 이게 무슨 짓이죠 에리씨 어째서 저희를 공격한 건가요? <웃음> 아, 알았다 가짜예요 누나를 닮은 그궁수요 하긴 여긴 꿈속이니까 어느 틈에 바뀌었나 보군 그럼 진짜 에리언니는요 설마 당한 건 아니죠? 쓰러뜨려 보면 알겠지 강한건지 아니면 대병원의 정점에서 울부짖는다! 너무 난... 지지 않아! 진짜 정신없을걸? 이건 못피할걸? 어, 와 강하군요 다들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어? 어라? 말을... 마치 진짜처럼... 아니... 진짜... 에리 누나예요? 가짜인 척 했던 거군요. 어째서 저희를 시험하신 거죠? 죄송해요. 좀 확인해봐야 해서요. 저한테 당할 정도라면 절흉내낸 가짜도 당해낼 수 없거든요. 그거야 그렇겠지만 너무 과격하잖아요. 하마터면 저희도 에리씨도 크게 다칠 뻔했어요. <웃음> 저수지한테도 자주 들어요. 에리, 너는 적당이라는 걸 모른다고요. 마, 참. 그 친구의 노고를 알 것도 같군. 어쨌든 시험은 합격이겠지? 이제 제대로 안내해줄 건가? 그럼요. 따라오세요. 보다 깊은 꿈속으로 데려갈게요. 역시 이 몸이지! 바이탈 사인 체크 뇌파 안정 지금까지는 다들 문제 없어요 잠든 인원이 스무 명도 넘게 있다 보니 확인하는 것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니네요. Yes. 그래도 허투루 넘기면 안 돼요. 아주 작은 수치의 변화라도 알려주세요. 에리시의 말대로라면 지금 클로저들이 꾸는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닐 거예요. 꿈 속의 가장 깊은 곳 의식이 아닌 무의식이 지배하는 공간일 테죠. 민수연 씨, 혹시 집단 무의식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네, 분석 심리학 이론 중 하나잖아요. 인류 전체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무의식, 그리고 이 무의식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론이죠. 아, 그럼 설마 클로저분들이 들어간 꿈이... Exactly. 집단 무의식이 연결되는 정신세계일 거예요. 아니라면 클로저들이 같은 꿈에서 만날 리도 없고, 그들의 지인이 나왔을 리도 없으니까요. 문제는 그만큼 깊은 정신세계라면 방향을 잃거나 꿈속의 꿈을 반복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엔 자신이 꿈을 꾼다는 것도 있고, 현실로 돌아오는 시도 자체를 안 하게 될 테죠. 한마디로 영원히 꿈에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피로가 누적된 영원히 꿈에 갇힌다니, 뇌사 상태가 된다는 건가요? 마... 맙소사? 그럼 보내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켜보고 있는 거니까. 클로저들의 의식이 꿈에 잠식되려고 하면 그들의 뇌파나 바이탈사인에 전조가 보일 거예요. 그때 제가 특별히 제조한 이 기상제를 투여하면 의식을 강제로 부상시킬 수 있죠. 즉, 한눈만 팔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 네. 담당 요원님들의 안전이 달려있어서 그만... 관리요원은 정말 책임이 막중하군요. <웃음> 민수연 씨는 분명 좋은 관리요원이 되실 거예요. 어쨌든 조금만 더 힘내보도록 해요. 저희를 믿고 잠드신 클로저들을 위해서라도. 왓? 이 소리는? 에리 씨의 심전도 소리예요. 아니, 에리 씨 뿐만 아니라 클로저분들 전원이. 굿럭, 그럼 다녀오세요. 이 이상 무리하면 위험한데. 언니. 우리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왠지 처음으로 돌아온 것 같은데 <웃음> 그렇게만 보일 뿐이지, 다른 장소예요 표면은 같아도 더 깊은 심도라고 하면 이해가 될까요? 그, 글쎄요, 심도 있는 말 같기는 하네요 뭔가 저희도 알수 있는 이정표가 없을까요? 의심하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에리씨의 말만 믿고 따르기엔 불안해서요 <웃음> 좋아요 저기에 있는 릴림들이 보이죠? 릴림? 저 입달린 차원정들을 말하는 건가? 네. 악마보단 그게 나을 것 같아서요. 나름 유서 깊은 목마의 이름을 붙여봤는데 어떠세요? 어떠냐고 해도 내가 그런 거엔 약해서 말이야. 그래서 저 릴림들이 왜요? 이정표 얘기를 하던 것 아니었나요? 저 아이들에게 귀 기울여 보세요. 아까랑은 다른 말들을 하고 있을거예요 오고 계셔 그분이 오고 계셔 준비하자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바치자 두려워하지 말고 이 몸도 이 세계도 전부 다 바친다니 뭘 말하는 걸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인간들의 공포를 채집하거나 수확한다고 그럼 가져다 바칠 그분이라는 거 공포를 포식하는 릴림 제 모습을 한 가짜겠죠 이제 대답이 되었을까요? 왜저 아이들이 이정표가 되는지? 네! 이대로 뒤를 따라가면 되겠어요 릴림들이 향하는 곳에 사냥감도 있을 테니까요 좀더 요란하게! <웃음> <웃음> 이꽉 물어! 쓱싹! 하! 얍! 가자 유리 스페셜 유리 스타 나가신다 야! 이게 내 검이야. 합 캐션 경련이 흐른다. 합 선광처럼 된다 야! 야 핫! 핫! 무진장 아플 핫! 거야. 싹! 경련이 흐른다. 유리 스타. 오! 간 <웃음> 야, 야, 공간까지 까일어볼까 일어나, 야, 이 흐른다! 잠깐 괜찮으실까요? 역시... 제대로 들어둬야 할것 같아서요 에리씨가 저 릴림들과 같은 악마란 얘기에 대해서요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안 그래도 슬슬 말씀드릴까 했어요 제 정체도 모르고 릴림들의 우두머리와 싸울 순 없으니까요 일단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저들과 같은 악마예요 아니 정확하게는 저들과 같은 기원을 가진 악마라 해야겠군요. 기원?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네. 남극에서 당신들도 보셨을 거예요. 인간과 차원종을 만든 신, 위대한 의지의 눈동자를요. 그리고 그 눈동자가 잠시 나타난 것만으로도 인간을 미워하는 위대한 의지의 저기가 퍼져나갔죠 저기라면 팬텀 나이트 말이군요 당신들은 그것을 팬텀 나이트라 부르는 것 같지만 남극에서 제가 만난 차원종은 다르게 불렀어요 릴리스의 잔재 그렇게 부르더군요 릴리스? 그게 뭐죠? 밤의 어머니 위대한 의지가 인류를 만들 때 함께한 존재래요 인류를 비호하려다 위대한 의지에게 흡수당했고요 하지만 흡수당한 이후에도 릴리스는 계속해서 인류를 연민했다고 해요 그걸 방해라고 여긴 위대한 의지가 릴리스를 버리기로 결심한 거죠 지금으로부터 18년 전 최초로 운명의 문이 열렸다는 그때요 확실히 그때도 위대한 의지가 강림할 뻔했었지 팬텀 나이트가 남극에 나타났던 것도 그 이후부터였고 네, 그날 위대한 의지는 이 땅에 저기를 발산했어요 자신의 안에서 애증으로 변해버린 릴리스를 버리기 위해서요 그렇게 떨어져 나간 릴리스의 잔재는 둘로 나뉘었다고 해요 하나는 이 땅의 모든 인간을 저주하는 독으로서 다른 하나는 한 인간의 죽음을 불쌍히 여기는 눈물로서요 그중 전자가 눈앞에 보이는 릴림들이고 후자가 악마와 합체한 인간 바로 저라는 얘기였어요 자, 어때요? 설명은 다 했는데 좀 믿어지세요? <웃음> 그래요 그 반응들 충분히 이해해요 질색하실 만도 하죠 머리도 좀 이상하게 보일 거고요 그래도 저는 그렇더라도 릴림들에 대한 이야기만큼은 아니요, 믿을게요 지금까지 하신 얘기들 전부 다요 그리고 죄송해요 사정을 여쭤볼 생각도 하지 않고 무작정 의심하고 아니 그건 당연한 건데요 어디를 봐도 저 같은 악마 믿을 수 그런 거야 뭐 여기에도 사연 있는 사람들은 많으니까요 그리고 왜 자꾸 자기를 악마라 그래요 듣는 사람 속상하게 언니가 정말로 나쁜 사람이었다면 유정언니가 저희에게 소개도 안 시켜줬을 거라고요. 맞아요. 정말로 나쁜 사람도 아니면서 자꾸 자기를 나쁘다고 말하면 안 돼요. <웃음> 네. 안 그러도록 해볼게요. 좋아. 그럼 다시 가보자고. 이번엔 의심하거나 시험하지 말고 서로 잘 협력해서 말이야. <웃음> 정말 특이하신 분알 것도 같네요. 왜 여명이 당신들을 택했는지 받아라! 우리 스파! 우리 스파! 시작! 헛! 발칸 발칸 발칸! 우리 어? 스게 나는 <웃음> 지지 않아! <웃음> 일어나! 경련이 흐른다! 이건 못 피할걸? 싹! a 다 유리 스페셜! 핫! s a 이 흐른다! SAP! SAP! SAP! SAP! SAP! s 지않겠 a 핫! 핫! 핫! <웃음> 나왔 p 가짜 이리 누나가 나왔어요! 역시 언니의 말대로야. 릴 s 들을 따라온 게 정답이었어. 화살에 당한 부인은... 멀쩡하네. 그새 회복한 건가? 아니요. 릴림들은 인간의 공포를 양분으로 삼아 현실의 실체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 실체가 파괴되어 다시 꿈으로 돌아왔으니 약해진 게 맞는 거죠. 여기서 한 번만 더 쓰러뜨리면 갈데 없어진 릴림들은 완전히 소멸할 거예요. 괜찮겠나? 저 녀석들. 노 <웃음> 자상도 하셔라 그걸 신경 쓰고 계셨군요 하지만 말씀드렸잖아요 저 아이들은 독이고 저는 눈물이라고요 제 가족을 해치려는 독을 내버려둘 순 없죠 단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희석시켜버리겠어요 믿음직스럽네요 <웃음> 무섭기도 하고 그래도 알겠어요 예정대로 지원 사격을 부탁드릴게요 <웃음> 네 안심하고 달려나가세요 여러분께 화살이 날아대는 일은 없을 테니까 기분이 오... 곧 공급! 샷! <웃음> 멋지지? <웃음> 아, 마, 맞는 줄 알았네 괜찮아! 에리씨가 또 가짜의 화살을 맞춰줬어 화살로 화살을 저격하다니 정말 대단한 실력이야 덕분에 무사히 접근할 수 있었어요 지금이야 미스티! 아 무슨 위력이 꿈속인데도... 그만큼 신기의 힘이 사겨져 있다는 거겠지. 미스트레 영원의 말이야. 가짜의 절반이 날아갔어요. 언니랑 똑같은 모습으로 저러니... 영. 웅에르 씨, 작전 종료예요. 이제 합류하셔도 좋아요. 꽤애 먹었네요. 그래도 생각보다 약해서 다행이에요. 현실에서 실체가 파괴된 탓일까요? 절 흉내낸 것치곤 활솜씨도 우리 위대한 불꽃을 받들어 지금의 육신을 벗어나 새로운 혼으로의 도약을 지진? 하지만 꿈속인데 아니야 이건 지진이 아니야 다들 저길 봐 우리가 쓰러뜨린 가짜가 뭐야 왜 언니의 모습에서 저렇게, 에리씨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꿈에서 쓰러뜨리면 끝 아니었나요? 네, 끝났어야 해요. 그런데 사라지기 직전 대량의 공포가 주입되더군요. 그래서 전보다 더 강한 힘을 얻게 되었고요. 주입되더니 누군가 주입했다는 건가요? 글쎄요, 기척은 느껴졌지만 지금으로선 모르겠어요. 그보다 저릴림 빠르게 실체를 얻고 있어요. 저대로 놔뒀다가는 다시 현실에 어? 누나! 에리 누나! 사라졌어! 어디로 가신 거지? 현실로 꿈에서 깨어난 모양이야 우리들의 몸도 사라져가고 있어 진짜 이대로 저 괴물을 놔두고 가야 한 날이. 어쩔 수 없죠 돌아가서 싸울 수밖에요 에리씨 말대로라면 저 릴림도 현실에 나타날 테니까 에리야 괜찮아? 정신이 들어? 저수지? 당신이 저를 깨운 건가요? 너뿐만이 아니야. 민수영과 캐롤리엘이 다른 클로저들도 전부 깨우고 있어. 그보다 어떻게 된 거야? 다들 갑자기 상태가 나빠졌는데. 그건 저희도 같이 듣고 싶네요. 꿈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요? 저희가 과민반응했을 뿐이라면 좋겠지만. 아니요. 제때 잘 깨워주셨어요. 일단 설명은 나중으로 미룰게요. 그보다... 먼저 확인해봐야 할게 있어요. 베로니카 씨, 아까처럼 도시 전역을 봐주실 수 있나요? 네, 천리안으로 알았어. 그런데 왜... 어, 그래, 그런 거였구나. 홍대에 나타났던 차원종들이야. 그 차원종들이 다시 꿈에서 나온 것 같아. 뭐라고요? 그게 사실인가요? 사, 사실이에요! 홍대의 감시 카메라에 차원종들이 보이고 있어요! 저대로라면 시민들과 맞닥뜨리게 될 거예요. 현장에 특경대 연락 넣으세요. 그리고 바로 경계 경보 발령하시고요. 네, 차원문 경계 경보 발령. 너희들의 싸움 늘 지켜보고... 으 깜짝이야. 뭐, 뭐야 뭐야 불 부, 불난 거아어아니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경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아아아아아 걱정했던 사태가 일어난 것 같으니까 어, 검은 양팀 다른 팀들도 깨어났구나눈 뜨자마자 미안한데 다들 출동해줘야 할것 같아 출동이라면 릴림이 다시 나타난 건가요? 릴림? 꿈에서 나온 차원종들을 말하는 거야? 맞아요 제가 그렇게 이름 붙였죠 자세한 얘긴 임시 지부장님에게 해뒀어요 저희가 출동하고 나면 가서 들어주세요 응 알았어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지 어서 나가보도록 해진아는 이미 현장으로 출발했어 나는 여기서 적들을 분석해볼게 내 천리안이라면 약점이 보일지도 어, 허? 뭐야? 저 커다란 릴리은 포식자, 결국엔 나타났나 보군요 꿈에선 놓쳤지만 이번엔 제 화살로 잡아주겠어요 후배들에게 행운이 있게 학생처럼 보이는 데요 뭔가 분위기가 안 좋던데 보고 있으면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은하한테 들었는데 꿈속에서 에리씨 우리팀 말고도 다른 팀들하고도 같이 있었나봐 동시에 여러 장소에 존재하다니 꿈이라 가능했던건지 에리씨라 가능했던건지 어쨌든 시공주팀과 같이한 에리씨는 우리팀 때와 달리 협조적이지 않으셨대 은하 말로는 일부러 시비를 거는 것 같았다던데 덕분에 사이가 좋지 못했던 모양이야 그 에리씨가 그랬더니 전혀 상상이 안 가는데 뭐 우리가 모르는 사정이라도 있겠지 저 수지라는 친구와 관계된 거 아닐까? 하긴 에리언니 묘하게 수지한테 집착하셨죠 아 혹시 질투 같은 거 아닐까요? 그 외에 친구가 다른 친구랑 친해 보이면막 속상하고 그런 거 어? 왜 속상해요? 친구끼리 친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야, 서유리. 미스틸한테 이상한 거 가르치지 마. 잡담은 그만하고 가보자. 슬슬 녀석들이 보여오고 있으니까. 진짜 정신없을걸? 이꽉 <웃음> <웃음> <니> 물어! <웃음> 쑥쑥한 발 나는 지지 않아! 이건 못 피할걸! 핫! 무진장 아플거야! 핫! 공간까지 밴다! 이꽝 무럭! 유리 스타! 좀더 요란하게! 이꽉 물어! 유리 스타! 자! 경렬이 흐른다! 따라와 보라고! 하! 가볼까? 쟤못 점원장 아플 거야. 울부짖다 따라와 보라고. 미스터 일어나. 핫. 싹 핫. 경련이 흐른다. 밝은 밝은 세계를 뒤덮을 수 있도록 다시 봐도 크군 아니 꿈에서보다 커졌나? 덕분에 찾기는 편은 편했... 오셨어 그분이 오셨어 맞이하자 더욱 크게 더욱 성대하게 아치는 거야 이 슬픔도 절망도 그럼 더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무서워할 필요 없어 우, 저 커다란 릴림 작은 릴림들을 먹고 있어요 어째 커졌더라니 먹어서 커진 거였나? 먹을 때마다 몸에 입들이 늘어나고 있어 느낌이 좋지 않아 최대한 빨리 쓰러뜨리자 때가 되면 빛은 사라지고 어둠이 도래할지 모든 건 시들고 사라져서 순백의 토양이 되리라 관, 공간까지 했다. 모든 걸이 <웃음> 순간에 받아라이겼어 <웃음> 뭐 이런 자식이 때려도 계속 재생하잖아. 커지기만 한게 아니야. 꿈속에서보다 더 강해졌어. 다른 릴림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대로는 우리가 먼저 지치겠어요. 베로니카 누나한테 연락은요? 천리안으로 약점을 찾아보신다. 얘들아 전달 사항이야. 어! 듣고 계셨어요, 누나? 잘됐다! 방법을 찾아내신 거죠? 찾아내긴 했는데... 당장은 쓸수 없어. 찾아낸 사람도 내가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줘. 너희의 꿈속에서 나온 지인들... 한석봉과 오정미... 유리의 엄마라고 했지? 방금 신서울 재해대책팀에서 연락이 왔어. 그세 사람이 공황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실려왔다고... 그래서... 우리 집 관계자라는 걸 확인하고 바로 알려온 거래 뭐, 뭐라고요? 석봉이랑 정미가요? 엄마, 우리 엄마가 왜? 공황 상태라니? 그세 사람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역시, 바로 눈치챘구나 내가 왜이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주는... 맞아, 그세 사람 말고 다른 시민들도 다수 실려오는 중이래 그리고 전부 넋이 나가 혼잣말만 하는 동일한 증상들을 보이고 있고 팬텀 나이트 그때와 같은 증상이로군 그세 사람도 그렇고 다른 시민들도 전부 릴림들의 꿈을 꾼 건가? 당장은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아마도 그럴 거라고 봐 그러니 일단은 귀환하도록 해 너희 팀이랑 다른 팀들도 다 한동안은 나와 지나가 릴림들을 상대할게 내 눈과 지나의 발이라면 붙잡아두는 정도는 할수 있어 그러는 동안 너희는 릴림들의 약점을 공략해줘. 저수지가 찾아낸 방법이라면 가능할 거야. 어, 어, 다들 돌아오셨군요. 베로니카 유원님께 들으셨겠지만 여러분이 꿈속에서 목격하셨다는 지인분들이 쓰러지셨어요. 한석봉 씨와 우정미 씨, 한수진 씨와 소영 씨, 벌처스의 김가면 씨와 한기남 씨. 특경대의 허유미 경감님, 심지어는 지휘통제실에 같이 계셨던 이빈나 유원님과 캐롤리엘 유원님까지 이렇게 되셨죠. 무의미해. 내가 아는 연구 따위. 물질 변환도 VR 개발도. 그날이 오 소용없어. 임시 처방일 뿐이에요. 아무리 치료해도. 결국은 모두 다 죽을 거예요. 극단적인 무기력증과 자기 혐오. 비위상능력자에게만 나타나는 공황발작. 여러모로 남극에서 본 팬텀 나이트와 유사하죠. 아니, 위대한 의지와 관련되었으니 틀림없을 거예요. 잘 오셨어요. 같이 정... 소마 누나, 어때요? 캐롤루나랑 빛나 누나 깨어날 것 같아요? 아니, 영역에는 반응이 없어. 몸에 상처는 없으니까. 아마도 정신적인 문제 때문일 거야. 민수연, 너와 임시 지부장, 저수진는 괜찮은 건가? 아, 네. 아직까지는 발병할 조짐이 없어요. 저야 걸린 적이 있어서 면역이 생겼다 쳐도 임시 지부장님과 저수진는 어째서인 걸까요? 두 분의 공통점이라면 마스테마에 숙주였다는 거네요. 그게 뭔가 영향을 준 걸지도 모르겠어요. 거기 악마 언니, 뭐 짐작 가는 거라도 없어요? <웃음>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말씀드려도 안 믿어주실 것 같지만요. 이 언니, 은근 뒤끝 있으시네. 먼저 못 믿게 군게 누군데? 둘다 그만해. 그 이상 하면 화낼 거야. 다들 슬퍼하고 있어.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야 엄마... 정미야... 석봉아... 지금이라도 가봐야 하지 않을까? 유리는 동생들도 걱정될 텐데... 괜찮아. 재해 복구팀에 확인해봤어. 관계자들도 찾아서 같이 보호해주고 있대. 정말... 괜찮은 거겠죠? 소영님과 김가면님도... 다른 분들도 전부 깨어날 수 있는 거겠죠? 글쎄요. 팬텀 나이트와 같다면 해결하는 방법도 같겠지만... 그럼 뭣들 하고 있어! 당장 나가서 저 검은 놈들을 썰어버리면 되잖아! 그 썰어버리는 걸할수 있다면 말이지. 이대로 나가봤자 또 똑같이 당할 뿐이야. 하지만 시간이 끌수록 저분들의 상태도 악화될 겁니다. 심해질 경우 지난번 남극에서처럼 발작도... 아니요.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증세를 완화시키진 못해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유정씨? 그리고 저수지인가? 네. 같이 준비할 게 있다 보니 늦어졌어요. 그럼 설명 부탁드릴게요. 음, 다들 내가 들고 있는 이 옷들을 봐줘. 이건 내가 너희들이 오기 전에 만든 대정신오염 방호복이야. 이걸 쓰러진 사람들에게 입혀놓으면 안 좋은 정신파? 사념? 이런 걸 막아줄 수 있어. 무슨...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저수지? 대정신오염 방어복이라니... 그런 걸네가 만들 수 있을 리 없잖아? 아니거든! 만들 수 있거든! 잘 봐! 진짜인지 아닌지 입혀볼 테니까! 어, 어... 옷을 입히니까 조용해졌어요. 더 이상 악몽때문에 괴로워하지도 않고... 어, 그럼 정말 효과가 있는 거냐? 옷도 예쁘고 멋있다, 장꾸러기 녀석아! 헤헤헤헤헤헤, <웃음> 그렇지?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패턴을 넣었어. 확실히 디자인은 나쁘지 않군요. 그래서 스캔 결과는 어떤가요, 디나씨? 아, 놀랍군. 방호복을 착용한 후로 두 사람의 뇌파가 정상 범위로 돌아오고 있다. 뭐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대정신파물질은 저희 벌처스에서도 아직 연구 중인데... 그, 그래요. 그런 걸 방금 막 만들어내다니... 그것도 제대로 된 설비도 없는 이곳에서요 저수지 말해봐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 어떻게냐고 해도 그것까지 설명하려면 길어질 텐데 맞아요 그 설명은 나중에 듣고 이제 움직여주세요 저수지씨가 이 방호복을 만들면서 제안해주신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 방법을 실행에 옮겨주세요 전처럼 다시 꿈속으로 들어가서요 가시는 건가요? 그럼 다녀오세요